안녕하세요 <웃음> 누구시죠? 박현욱입니다 아 뭐하시는 분인가요?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공연도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던데 영국인인 박현욱 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이 있다면 한번 그거와 함께 자기소개를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2016년도에 아아데우스라는 작품에서 모차르트를 연기한 적이 있는데 그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역할 자체가 너무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덕분에 저도 밝고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과격도 즐겁고 배우도 건강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박형혁쌤 공연을 최근에 봤어요. 제임이라는 어, 연극 공연을 통해서 재밌는 캐릭터를 맡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 이 연극을 하시게 된뭐 배경이나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작년부터 합류하게 됐고요. 그 연출님하고 예전에 작품을 같이 한 적이 있고, 원래 작업을 좀 했었던 선후배들끼리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 공연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연극을 많이 보진 못했어가지고, 아, 연극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도 했고요.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제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사실 기대를 하고 보긴 했는데, 그 기대 이상만큼이나 작품이 좋아가지고, 의미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선생님 딱 나오실 때 변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저만 웃은 게 아니라 제가 있었던 자리 그 옆에서도 막 웃음이 터지고 막 그런 게다 들리니까 옆에서 반객으로서 선생님이 나오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저도 인상 깊었던 게 배우분들이 다들 베테랑이신가 봐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몰입이 된것 같아요. 근데 박형쌤이 이번에 비밀뿐만이 아니고 조만간 공연이 많이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네. 8월부터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잡혀있습니다, 고객님. 와... 8월에는 푸시킨이 집필한 모차르트 살리에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연극으로 준비 중이고요. 9월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가의 저작권이 이제 해결된 작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인간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와...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요? 올해까지만 열심히 하고 은퇴하려고... <웃음> <웃음> 거짓말! 거짓말! <웃음> 진짜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저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좋은 감독이 되려면 좋은 연기를 볼줄 알아야 될것 같아서 연기적으로 가보거든요 막상 가서 무대도 만들어보고 연습도 해보고 리허설도 하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조명 얘기하고 음향 얘기하는 것들 모든 과정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셰익스피어가 기쁨의 본질은 과정에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피부로 와닿는 학창 시절에 그때부터 연극에 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 공연을 보던 관객들이 제 대사에 딱 호흡을 멈추고 집중해 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아 그래서 같이 호흡한다는 게 이런 거고. 대사에 의해서 관객들이 같이 진지하게 바라봐주는 한순간의 진실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과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 이게 연극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사랑를 받은 것 같아요. 또 연습도 매일 하고 계시죠? 연습을 하신 거를 뭐 한번 보실까요? 큐! <웃음> 따라와주세요. 되게 작은 공간이고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습할 거는 이제 뿌시킨! 삶이 그대을 속일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의 작가 뿌시킨의 모차르트 살리에리라는 작품을 연습할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저 동료배우 이창현 배우가 올라오네요. 진정한 아티스트 제 1장, 유니트 1, 살리 에리의 방. 난 예술을 사랑하며 태어났다. 평화롭게 내 노력과 성공과 영광을 즐겼다. 게다가, 이 놀라운 예술계에서 동료들과 친구들의 노력과 성공에도 난 기뻐했다. 결코, 난단한 번도 질투를 알지 못했다. 단한 번도. 모짜르츠. <웃음> 아, 들켜버렸네요. 아, 얘기치 않은 농담으로.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한두 가지의 악상이 떠올랐죠. 오늘 그것을 모아습어요 우리는 소수자예요. 선택받은 인간으로 저열한 이익을 멸시하고 100개 정도, 100벌에 외치는 정도더라고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신을 얼마만큼 애정했는지는 좀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을 애정한 만큼 미워할 수 있는 거잖아 선이 저번 주에 응. 왜 살리엘이가 18년 동안 독을 가지고 있었는가? <웃음> 어, 그질문 했지 어쩌면 살리엘이한테도 모차르트가 떠나고 난 후에 연기가 분노도 있겠지만 자기 앞대 자기 혐호 자기 연민 죄책감, 죄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풍성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고생했다 차연 네 다음 네. 주에는 다로기 형이랑 또 보자 이 연극은 아직 공연날이 안 정해져 있는 거죠? 8월에 할것 같아요 모차르트 살리리 8월에는 그냥 낭독극 정도 할것 같고요 10월에는 이제 본 공연을 좀 하고 근데 이제 대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통장이 한 3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8월 1일 날 40만 원 정도 카드비가 나가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알바비가 이제 말일 날 들어와서 카드비는 낼것 같은데 대관비는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여가지고 지금 이걸 어떤 극장 어떻게 잡을지도 걱정인데 아 내가 이거 대관료를 다 주고 애 배우들 개런티까지 충분히 줄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항상 있습니다 그건 진짜 공포입니다 공포 왜냐면 제가 배우들한테 개런티를 많이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많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많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티켓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되면 나의 피와 땀으로 <웃음> 개런티를 지급할까 합니다 <웃음> 근데도 왜 계속 하냐면 저의 초심과 첫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꼬라박는 것도 아픈데 사실 진짜 아픈 거는 제가 처음 연기 예술을 하고자 했던 이유 뭐 영화 시네마 천국을 봤을 때첫 감동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마음 넘을 때까지 유지가 안되더라고 계속 결여가되더라고 이거를 소생시키고 다시 복원시키는 거는 제가 계속 연극 연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관객이 많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후배들과 같이 옛날에 공부했던 아름다운 순간들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덤까지 누리는 것 뿐이지 박현욱 쌤하고 아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아 현욱 쌤하고 안 지는 2014년도부터 알았으니까 음, 7년 됐죠 굉장히 오랜 인연인데 제자로 시작을 하셨예요 저는 제자로 시작했고 선생님 덕분에 사실 입시 연기를 배워본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입시 연기만의 그런 정형화된 뭔가가 있어요 어떤 형식에 매몰되면 그 장르 자체로 같이 매몰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유로움 없이 뭘 표현하기는 어렵죠 근데 입시 연기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현옥쌤한테는 정말 감사한 게 입시 학원이긴 했지만 정형화된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연극? 연기에 대한 그런 본질에 대해서 배우시는 건가요? 예, 본질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시고 가르치셨죠 저희한테 그럼 박현옥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걸 즐기세요 그냥 본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상황 자체를 즐기세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아, 박형욱 쌤은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선생님이라 부를 때 가장 거리낌이 없는 거요 왜냐하면 연기를 가르쳐주시기도 했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도 같이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혀 강요하시진 않고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창현 배우분처럼 제자였다가 후배배우까지 되신 거잖아요. 교육을 하셨던 부분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입시학원에서 제자를 만나든지 어떤 목적성이 있는 관계에서 제자를 만나면 저는 학교에 합격의 목숨을 걸기보다는 이 친구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졸업해서 어떤 무대에서 데뷔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해요. 굳이 입시의 목적으로 만난 사이들이면 학교만 가는 끝이거든요.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10년 동안 교육을 업 하면서 대학을 가 가든 못 가든 연락이 되는 제자들이 많아요. 이거 자체는 그 목적성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는 이유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항상 그 학교보다 그 학생의 존재를 저는 더 높게 봤거든요. 설사 학교를 못 가더라도 내가 데뷔시키면 되고 내가 얘를 서포트해주면 된다는 오만한 저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오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자들을 모두 책임져줄 수는 없는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근데 뭐 계속 제자가 후배가 되고, 후배가 동료 배우가 되고 이런 상황들, 환경들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래요. 제가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 깊이는 아직 그런 꿈은 있죠. 아, 잘 되는 걸 너무 보고 싶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의 교육의 본질은 언제나 앞에 있는 첫 번째 문보다맨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큰 대문을 바라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제자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도 없어요. 성격상. 일단 그림은 다 그렸고요.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오오 오. 오와. 어 <웃음> 다시 한번. <봐봐. 웃음> 오. 뭔가 약간 귀여운 느낌? 그래. 보 아니 약간 네. 좀 젊어진 것 같기도 요 네. 그래. 네. 네. <웃음> 보여주세요. 그림은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너무 잘 그리셨는데요? 드래곤볼 크리링인데요 <웃음> <웃음> 하나 둘. 어, 여기 계신 분이 누구시죠? 박준현 배우라고요. 아주 훌륭한 <웃음> 여배우시죠. 와.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선생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박선생과 처음 만난 순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개인 레슨 선생님께 받고 싶어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봐 가지고 선생님과 단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아, 뭐 학원 같은 곳이 아니고 오, 이렇게 귀하게 모셔 가지고 레슨을 받으신 거네요? 작품도 함께 하셨다고요? 제첫 작품을 선생님이 연출해주신 칼리굴라라는 작품에서 아주 작은 역할이지만 귀족 3을 맡았습니다 공연 무대에 서볼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값진 경험이어서 좋았습니다 귀족하고 굉장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귀투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요. 곱게 자랐죠 아, 가리고 싶다 박형쌤하고 얼마나 아신 거죠? 고3 때 선생님을 뵀으니까 네 4년 정도 돼요 박형쌤이 일단 한번 인연을 맺으면 쭉 가나 봐요 아 근데 아까 <웃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랑 그냥 같이 있으면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선생님이랑 그저 입시라는 시간 그 1년 정도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이 좀 많이 변했거든요 선생님을 만나면서 어렸을 때 문학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연기를 가르쳐주면서 그런 것도 약간 떨치게 되고 책도 좋아하게 되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저 자신이 변했다는 게 느껴져서 행복했다 즐겁고 많은 것이 변했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림은 박현쌤 먼저 보시겠습니다 <웃음> 아 뭐예요? 왜요? 이, 이 웃음 되게 귀여우면서 포인트를 잘 잡았어 아 진짜요? 물론 실물이 훨씬 나아 근데 너무 귀엽고 포인트를 잘 잡았어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웃음> 무슨 포인트예요 선생 어? 어때? 네. 무 아, 아. 너무 웃기잖아 조현은 <웃음> 어때? 너무 저는 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웃음> 와. 하나 둘셋 이정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연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삶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박형욱 쌤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박주현 배우님도 앞으로 원하시는 진로 다잘선택하셔가지고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Okay! <웃음> 넘어지지 마. 계속 가야 한다는 것. 다시 가야 한다